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파트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파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제 오토벌리온 넘버링을 붙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벌리온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파트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 오토벌리온을 기입할 거냐라고 파트 리스트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붙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약간 옮겨놓겠습니다. 좀 옮겨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치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모서리에 붙어있어요 면에 붙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때는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oint on Face라는 여기 에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스냅 기능이요 체크된 상태에서 이 점을 찍으시고요 그 점을 이렇게 면 상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찍으시고요 이 점을 여, 여, 면상에 이메이점을 콕 찍어가지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클릭 어 얘도 마찬가지죠 8번 더블클릭 이 점을 그렇죠? 이 면상에 클릭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아, 딱 봐도 이게 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것만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점원 전에 우위에 옮겼어요. 그리고 이 스톱의 길이 있죠. 요거전 직선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 어디 있나요? 어, 플레인에서요. 이 나우 스톱 하셔가지고 직선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원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자얘를 찍으시고요. 세팅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어디 있을까요? 벌륜이죠 볼륨 벌룬이 크기가 너무 큽니다, 이거. 지름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저는 5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한6 정도로 할까요? 요걸 좀줄이시든지 아니면, 레트에서 글자 크기를 좀키우시든지둘 중에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는요, 미들 센터,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보기 좋게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거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심볼만 한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 잡으니까, 어, 심볼 외에 나머지 거다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필터링 기능에서 심볼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빠져야겠죠? 네, 슈퍼트키 누르고 다시 한번 찍어주셔가지고, 얘는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세팅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겠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요 세팅을 가지고 상속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헤 h e 에서요 Preference 말고 Select Object 얘를 찍으시고 그럼 얘에 맞게끔 이렇게 나머지게 다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솔리드웍스에 보시면 마그네틱 선이라고 보이시죠?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일목요연하게 배치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 간격도 좀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만 3개 선택을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뭐 이런 그룹화 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준다든지 수평으로 병, 맞춤을 한다든지 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그룹화 시키 볼까요? 그룹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호리전탈 그룹화 시키면 세 개를 가지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품이 아주 쫌쩜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자 다시요. 언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원래대로.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옮기면 될것 같고요. 어, 위치도 바꾸시고 예, 화살표가 붙는 위치도 모서리가 붙으니까 면으로 다시 한번요. 더블 클릭하셔서 요 면상을 찍으셔 가지고 이게 꼭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좀 변경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넘버링을 붙여나가시면 될듯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해제하고요. 위치를 좀 보기 좋은 위치로 옮겨놓겠습니다. 어, 오토벌륜이 여기까지면 뭐, 일반적인 이제 오토벌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붙는데, 자, 오토벌륨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오토벌륨 그, 저런 거 있죠? 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던 었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그룹화 시키고, 수평, 또는 수직 그룹화 시키고, 어, 콜아웃, 음,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트리스트에, 세팅에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파트리스트에 콜아웃이라고 있죠? 보시면, 지금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거로 뭐, 삼각형, 그쵸? 다른 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동그라미를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대신에 코러 l 숫자 대신에 다른 거로 파트 네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싹다 파트 네임으로 바뀌어 버리죠 일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코 a l 스타일만 지원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좀 그렇죠 어떻게? 요 언더라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이 정감이 일식 정감된다? 정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아, 이것도 선이 어떻습니까? 이좀 그렇죠. 하나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오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더블 클릭 하셔야지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 스타일로 들어와야 되나요? 이 세팅 있죠. 자, 보겠습니다. 세팅을 좀 키워보죠. 30 정도로. 이컬수를겠죠자 리더선 있죠. 자 리더선이 붙는 위치가 지금 조금 안 좋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마우스오른쪽 세팅에 들어오겠습니다. 어, 리더선이 어디 있을까요? 요렇게 해야 되나요? left, r i 인가요? 아, 이게 좀, 하도 옵션이 많다 보니까, 옵션 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 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요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죠. 요,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변경하실수있는 위에 갖다 놓으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오니까,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웃음> 아니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어, 리드 선을 없앨 수 있나요? 음, 리 인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를 그냥 플레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스톱의 길이를 조금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즈하시고요 위치 이렇게 변경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야이게 한꺼번에 이게 다 바뀌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뭐 그런가 그렇지 않나요? 좀만 <웃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세팅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예, 저는 서클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 파트네임이 아니고 콜라우스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것들은 변경된거는 다시한번 요 예, 찍으시고 이렇게 찍으시고요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인헤리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요 단품에서 그 속성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만 살짝살짝 살짝 바꿔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렇죠? 일부만 저는 넘버링을 저저 파트 네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부분은 나아 이거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서 부품 여기서 지우세요. 그렇죠?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지우세요. 맞죠? 그렇죠? 어딨나요? 어, 딜리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8분이될 테니까 여기서는 빠지게 되겠죠. 아시죠? 자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아 지우긴 좀 아깝다 싶으시면 그냥 하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Ctrl+Shift+B 하셔지죠 여기 숨겨놓은 거 있죠? 얘를 다시 하이드하면 그리고 Ctrl+Shift+B. 아잘 모르겠나요? 예, B 오시면 여기 인바트 기능 이 있겠죠? 이게 말하는 겁니다 공간 두 가지가 있죠 들어오면 예.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얘가 어디 갔나요 그렇죠? <웃음> 어디갔죠 시트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넘어와 있나요 예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어, 업데이트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인버터로 넘어오죠 업데이트 한번 해주겠습니다 어, 이상합니다 <웃음> 이게 왜 갑자기 숨겨졌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이 부분 있죠 여기서 얘를 여기서 업데이트 한번 할까요 순간 멘붕이 옵니다 <웃음> 이거를 인버터로 넘어오겠습니다 어, 업데이트 한번 할까요 드로잉 했어요 이 표시가 안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어, 왜 표시가 안 될까요? 드래프팅 다 맞는데요. 그렇죠? 세팅. 이상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뷰가 사라졌어요. 워킹 뷰 맞죠?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이쪽 공간을 가보겠습니다. 인버트. 여기에는 표시되는데, 저쪽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 하면 여기서도 표시 안 되고. 여기는 하이드쇼 기능 자체가 없죠. 그렇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뭔가가 지금 막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요.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이 새로운 원래 공간으로 넘어와 주고요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지웠나요? 자 그러면 창을 아예 다 닫고요 노로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도 사라졌네요 자 업데이트 한번 해 주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어? 그거 왜 그러죠? <웃음> 예 자 다시 한번 파트 리스트 간단하게 볼륨 어, 기입해놓고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자 자,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예, 좀 조정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이 스탑은 없는 거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볼륨의 사이즈는 5 정도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한6 정도로 할까요 6 정도로 하고요 위치는 적당한 위치로 바꾸시고요 나머지 거는 요 스타일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그 다음에 다 범위 잡고요 얘는 빼야겠죠 그러니까 쉬프트키 누른 채 얘만 빼고 여기서요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셀렉션 오브젝트 한 다음에 요 오브젝트를 찍겠습니다 클로즈하면 다 그렇게 밖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 위치만 여러분이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이상한 잡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너희 장난에 내가 노란하지 않겠다. <웃음> 이런 의미로 얘가 이상하게 변경이 되버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어 하셔가지고 요 점을 찍으셔가지고 여기에 옵션이,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면상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저장을 해놓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오토볼륨 기입하는 방법이었구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팁은 이렇게 일부분만, 전체가 아까 이제 보시듯이 전체가 숫자로 붙든지 전체가 파일 네임으로 붙든지 그렇게 됐죠. 자, 일부분만 이제 넘버, 파일 이름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파트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파트 리스트를 또 누르면 클릭해보죠. 어, 뭔가, 어? 만들어지나요? 네, 원래는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웃음> 이 컴퓨터가 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자, 딜리트 하죠. 자, UGI에 들어와 보시죠. 이 경로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프임 파일즈 밑에, 지멘스, NX10, UGI 폴드에 가시면 UGI, EMV, UG.D8라는 a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시죠. 혹시나 연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장에열지 않으면 아예 시작 버튼 누르셔 가지고요. 메모장 여셔가지고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이 경로로 찾아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다시 한번요 이거를 열어보시죠 그러면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요겁니다 여기 요거예요 요거 있죠 유지 ii로 시작하는 요 부분만 쌍탐비 빼고요 그것만 컨트롤 c 자, 아주 여기서요. 편집, 찾기, 컨트롤 V, 다음 찾기, 누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고항목이 그러니까 이 변수는, 시스템 변수는 지금 기본 값이 n o n e r o 값으로 세팅을 한다고 그러면 0이 아닌 이메일 값, 1이든 10이든, 음, 이메일 값으로 세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파트 리스트를, 멀티플 파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0이 아닌 1 값으로 저, 해 놓으시고요. 파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NX를 한번 껐다 키시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요. 얘도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저장하고 NX를 아예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NX를 다시 한번 켜보시죠. 그래야지만 이, 속성, 이 변경한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되시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파트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캔나 멀티플 파트 리스트를 만들 수 없다. 켜져 있다는 얘기죠. 아, 뭐, 아, 만들기 위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1값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만들기 멀티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0값으로 세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장 실수 받느라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1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값을 0으로, 자, 거꾸로 설명한 것네요. 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nx를 한번 껐다가요 그렇죠 다시 한번 nx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진에 제가 막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변경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1로 세팅할 게 아니라 0으로 세팅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0으로 세팅한 을 거고 nx를 다시 실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멀티 l 파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몇 가지만 예, 넘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예 찍으시고요 에디터 레벨 있죠 한 다음에 자빈 곳을 한번 클릭하시면 다 해제가 되겠죠 쭉해제되는라고 대형 어셈블리에다가 이짓 하지 마십시오. <웃음> 그러면 해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요. 오케이. 오케이 하신 다음에 빈 곳을 찍으셔가지고 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웃음> 자, 몇 가지 부품만 한번요. 자, 볼까요? 어, 여기 있어요. 리덕션 기어 있죠?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프로펠러 세프트,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요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베어링 볼 그리고 베어링 볼, 어 n g Ball a d 다섯가지 정도만 하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요 한번 컨트롤 S 세이브 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만 넘버링을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렇죠? 세팅에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만 언더라인으로 하고요 얘에 대해서만 코라웃이 아닌 파트네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만 일단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잘안매기지는 같아요 그렇죠? 세팅 저 아마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보죠 어댑트 있죠 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거 있죠. 리덕션 기어에 해당되는 번호 있죠. 리덕션 기어가 지금 몇 번호 되어 있죠? 16번호 되어 있죠. 이 16번만 한번 치우겠습니다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요. 세팅 돼 있죠. 언더라인에 파트 넘버 되있나요? 예. 어 이게 표시가 잘안 되네요. 그 부분만 딱 표시하고 싶었던 건데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a u t o b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a u t o b 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 번호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중복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X 누르시고 하나만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지울 필요 없겠네요 제가 a u t o b 을 생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컴퓨터가 버벅되니까 제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하이드 해야 됩니다. 하이드 하시, 지우시면 안 되겠죠. 지금 얘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이드 해놓으시면, 마치, 어, 사용자 도면에는, 아, 이걸 가지고 넘버링도 붙이고, 파트 네임도 붙였구나라고 일종의 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우셔도 되겠죠. 지금 정리하죠. 이런 부분은 지우시고, 요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우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실감 있는 파트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 예 이거가 좀 조심하셔가지고 세팅하시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긴,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한테 파트 리스트 만드는 걸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파트 리스트를 또 뭐 엑스포트 하는 기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